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머리에 뿌리 난 꿈, 남과 다툴 일이 생김, 머리에 사카세 쓰고 있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하게 된다. 위회진출 집권, 승진, 합격, 학위취득 등의 길조이다. 머리에 쓴화관이 땅에 떨어지는 꿈. 행복했던 꿈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고 남은 것은 찢어진 상처일 뿐이다. 한때 좋았던 권세와 명예는 사라지고 지옥으로 향한다. 머리에 왕관을 쓰는 꿈.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과시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관을 만들어 씌워주는 것은 자격증이나 신분증을 갱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월계관을 쓰는 꿈. 어떤 경쟁에서 승리하고 최고의 권리나 영광이 뒤따르며 큰 명성을 얻는다. 머리에 이가 있는 꿈. 많은 사람들이 종종 꾸는 꿈 중에 하나이다. 보통 이 꿈은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거나 재난이 다가올 것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한다. 예상한 범주 안에서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머리에 총 맞는 꿈 마음속에 남아있는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길몽이라고 본다.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새로운 사랑을 찾아나가는 것으로 실현되기도 한다고 한다. 머리에 혹이나 뿔이 생기는 꿈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자신의 능력이 주목받는다. 머리에 흉터가 보이는 꿈고기한 명의 흠집이 생겨 여태껏 아까운 과업이 빛을 잃게 된다. 머리에서 이가 나오는 꿈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그리 좋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몽 가능합니다. 머리에서 피나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여 기술 혁신을 가져온다. 학생은 머리가 좋아지고 학업 성적이 올라 각종 시험에 수석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합격 승진을 한다. 법 질병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머리 위에 독수리가 날아서 긴장하는 꿈. 사랑의 라이벌이 생길 꿈. 머리통을 여러 개갖는 꿈. 하는 일마다 순조로워 앞날이 번창할 것을 예견하는 길몽이다 멋을 내기 위해 머리를 깎거나 손질한 꿈. 갈망하고 있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뜻하지 않았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멋을 내려고 머리를 깎는 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기쁜 소식을 듣게 됨. 모르는 여자가 머리를 풀고 다가와 우는 꿈. 고약한 질병에 걸릴 수 있으니 몸조심을 해야 한다. 목 하나에 머리가 세개 달린 꿈. 출세할 징조이다. 사업가는 이익을 얻게 되며 목돈을 얻는다. 목이 잘린 머리를 보거나 만지는 꿈. 오랫동안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고 행운이 따름. 미용실에서 머리를 아름답게 매만져주는 꿈. 외출이나 여행 갈 준비를 하게 된다. 예술작품 창작, 미의 창조, 디자인 등의 기론이다. 미장원에 갔는데 자기보다 먼저 머리를 깎고 있는 사람을 보는 꿈. 회사, 단체 등에서 동료가 성과를 올리고 실력을 인정받아 자기보다 먼저 진급, 승진을 하게 된다. 방위돌로 머리를 치는 꿈. 생명을 잃을 만큼 큰 재난을 만날 위험성이 있다. 교통사고 요조심. 반백이 된 머리를 거울에 비춰 보이는 꿈. 객지에 있는 동기 또는 아는 사람이 공경에 빠져 있고 완전히 헤어져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학식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밤중에 머리를 풀고 소복탄장한 여인이 나타나는 꿈. 집안의 우환이 들끓고 질병과 사고가 일어난다. 놀랑, 앞뒤,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밥상 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꿈. 집안에서 안택고사를 지내게 된다. 종교의식, 기도, 불사 등의 헌금을 하게 된다. 배우자의 머리를 비껴주거나 감겨주는 꿈. 부부사이 에 뜻하지 않던 좋은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경사가 있을 징조로 길몽. 뱃머리에 깃발이 꽂혀있는 배를 혼자 타고 가는 꿈. 뱃머리에 깃발이 꽂혀있는 배를 혼자 타고 가는 꿈을 꾸게 되면 이제껏 평범하던 운이 나빠져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 베레모를 머리에 쓰고 깊은 생각에 젖어있는 꿈. 어떤 사물에 관한 것을 깊이 연구하여 새로운 자료와 아이디어로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창조, 지혜, 대가, 달관, 성찰 등의 기룐이다. 동대를 머리나 손에 감은 시체를 보고서 무서워하는 꿈. 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지지만 사람은 살아난다. 비둘기가 국가 지도자의 머리나 어깨 위에 앉는 꿈. 정부가 여러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주장하는 단합을 주도하거나 전이외의 민주 노선에 동참하는 일이 보게 된다. 빗으로 머리를 가지러니 고르는 꿈. 실제로 머리가 시원하고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린다. 빗으로 머리를 손질하는 꿈.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게 됨. 빗이나 머리솔 등을 남에게 내주거나 분실하는 꿈. 가깝고 친근한 주위 사람들과의 불화. 이별 미도 엄망, 당황 등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빠졌던 머리털이 새로 나는 꿈. 건강이 호전되고 수명도 길어지며 사업가에게는 새로운 협력자가 생길 것이다. 사람의 머리가 계속 쫓아오는 꿈. 하는 일이 심하게 꼬여 정신적인 괴로움을 얻게 됨. 사람의 머리나 동물 머리가 자기를 잡고 쫓아오는 꿈. 정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처리 곤란한 일이 생기게 될징초 산머리에서 누런 구름이 올라오는 꿈. 산머리에서 누런 구름이 올라오는 꿈은 사시사철 모두 길조이다 삶은 돼지 머리를 칼로 썰어 그 일부를 다락에 넣어둔 꿈. 전세금의 일부를 차용 형식으로 얻어쓰고 일부만 남을 것을 예시한 꿈이다. 상대방 무릎 위에 머리를 얹고 누워있는 꿈.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서 기다릴 일이 있으며 자신의 청원을 조만간 들어주게 된다. 상대방과 머리를 부딪히는 꿈. 정신적 사업의 방도나 이론이 합의된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머리를 숙이는 꿈. 수궁을 뜻하며 누군가에게 복종할 일이 생긴다. 상대방이 머리를 빗고 가는 꿈. 모두 자기를 배척하거나 고통스럽게 한다.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상대방이 머리에 가발을 쓰는 꿈. 상대자의 마음이 이중 성격으로 필요에 따라 흑백 가면을 쓰게 된다. 샴푸로 머리를 감는 꿈.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걱정하던 일이 원만히 해결되어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각각 누워있는 꿈. 상대방과 경쟁적인 일에 기다림에서 자신이 승리하게 된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누워있는 꿈 서로 다른 단체, 회사 경쟁조직 간의 화합을 이루고 어려운 일이 잘 풀린다. 손으로 접은 우산을 펴고 머리 위로 받쳐 쓰는 꿈 권리행사, 보호, 일거리, 명예, 희로혈압 등이 있다. 수염과 머리털이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꿈 수염과 머리털이 빠졌다가 다시 나오는 꿈을 꾸게 되면 노인은 장수하고 환자는 병세가 호전되어 회복된다. 신선물을 머리에 쓰는 꿈. 수신제가 하고 우주의 신비한 천문지리를 통달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한다. 아는 사람이 머리를 단정하게 빚는 꿈. 그 사람에게 이득이 생기고 자신은 손해를 보게 됨. 안전모를 머리에 쓰는 꿈. 실제로 매사에 안전체일주의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한다. 약을 먹고 머리가 시원한 꿈. 특히 학생, 재수생, 보시생 등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정신발달을 가져다 준다. 얼굴이 긴 머리로 가리는 꿈. 출산한 문제 해결의 징조로 길몽입니다. 여러 개의 동물 머리가 한 곳에 붙어 있는 꿈. 한 단째의 두 가지 사상이나 이념이 있어 두파로 갈라져 있음을 뜻한다. 여성처럼 긴 머리를 한 남성의 꿈. 동성애적인 경향이나 남성에 대한 혐오, 공포심, 겁을 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인이 머리에 손수건을 쓰고 앉아 있는 꿈.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일들을 관찰시키게 된다. 여자가 꿈 속에서 머리를 빡빡 깎는 꿈. 의지하는 사람을 잃고 치장을 위해 이발하면 기쁜 소식이나 소원이 성취된다. 강제로 머리를 잘리면 남편이나 자식에게 애가 발생한다. 연필심이 변해 용머리가 되는 꿈. 장관 문필가로 숱한 작품을 창작하여 대문으로 이름을 떨친다. 용머리 모양의 비녀가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결혼, 상장. 훈장 등의 기륜이다. 용머리가 쥐 대가리로 변해 문틀을 갈아먹는 꿈. 그를 배운 학자가 사회민중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 용의 머리를 개펄에서 캐내는 꿈. 용의 머리를 개펄에서 캐내는 꿈을 꾸게 되면 태아가 성장하여 단체의 장이 되거나 권세를 얻게 됨을 뜻한다. 오두머리 시라손이만 남고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꿈. 단체나 조직이 이합집산으로재갈 길을 떠났다. 이혼, 헤어짐, 분가 등이 있다. 운동 모자를 머리에 쓰고 체육을 하는 꿈. 실제로 체력 단련과 수신을 연마하여 인격 도야를 하고 참된 인간상이 된다. 스포츠, 레저 생활, 수련, 등산, 여행, 자격 취득, 취직 등이 있다. 위생 모자를 머리에 쓰는 꿈. 오염된 사고와 비뚤어진 마음을 새로 고치고 신선하며 청정한 마음을 갖는다. 유령이 머리를 뿐채 공중을 날아와 머리채를 휘어잡는 꿈. 정신적인 압박을 받거나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이마가 좁고 대머리가 되어 하니 트인 꿈가은 역경 속에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대기만성으로 부귀하고 입신 출세한다 사업가는 보따리 장사부터 시작하여 재벌이 된다 이발관에서 머리를 깎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하는 일마다 수월해진다 기분전환을 한다 이번에 머리털이 꽉 차있는 꿈 집안에 병자가 생겨 오래도록 근심 걱정을 한다 자기의 머리에 뿌리난 꿈 누군가에게 몹시 화가 난 상태, 화로 인해 자기가 상할 수 있으니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꾸 머리를 감는 꿈. 쓰라의 자식 특히 딸에게 걱정거리가 생겨 동분서주하게 되는 꿈. 자른 머리를 천정에 매다는 꿈. 상부기관에 위탁할 일. 책상에 놓으면 곧 처리할 일. 길거리에 내걸면 성과를 세상에 공개할 일 등을 각각 상징한다. 자신의 머리 뒤쪽에 상대방이 다리를 뻗고 누워있는 꿈. 어떤 류에서 상대방이 승리한다. 자신의 머리 위에 다리를 뻗고 누운 사람이 있는 꿈. 경쟁적인 일이나 같은 목적을 가진 일에서 상대방이 승리하게 된다. 자신의 머리가 떨어져 나가는 꿈. 겹경사, 재물 획득 등 좋은 일이 생김. 자신의 머리가 용허랑이 사자 등의 머리로 변하는 꿈. 고급관리, 단체장, 장성 등 모임의 우두머리가 될징조이다 자신의 머리가 짐승의 머리로 변하는 꿈. 어떤 단체나 모임 등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맡게 됨. 자신의 머리가 커져 보이는 꿈. 머리가 커지는 것은 자신의 세력이나 활동 범위가 커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머리가 커져 보이는 것은 행운의 꿈이다. 승진하거나 지위 상승이 된다. 자신의 머리칼이 백발이 되어 산신령처럼 보이는 꿈. 그 모습이 당당하다면 건강, 장수, 평안한 생활, 높은 인격을 누림. 자신의 얼굴이 용의 머리 모양으로 변하는 꿈. 입신 출세하고 만인의 대표가 되어 꿈과 정실을 창출해낸다. 승진, 성공 등의 길조이다. 자신이 남의 머리를 빗어주는 꿈. 남의 근심거리를 풀어줄 일이 있거나 일거리를 정리할 일이 생긴다. 자신이 미용사인 양 다른 사람의 머리를 만지는 꿈. 여러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거나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준다. 자신이 자른 머리가 쫓아오는 꿈. 추진하는 일이 성과를 거둬 공로가 자기에게 돌아옴. 전장에서 적장의 머리를 얻는 꿈. 매사가 순조로우며 권리와 명예도 동시에 얻음. 제사상의 돼지 머리를 올려놓는 꿈. 작품, 매물 수수료 등을 제삼자에게 바치고 평가 또는 보답을 얻게 된다. 조상의 누가 자기의 머리를 쓰다듬는 꿈. 병에 들거나 어떤 위험에 직면한다. 조상이 나타나 머리를 쓰다듬는 꿈. 그 당사자에게 병이 생겨 건강이 악화되거나 어떤 위험에 직면을 나타낸다. 조상이 자신의 몸이나 머리를 쓰다듬거나 불쌍하다고 우는 꿈. 병이 들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 쥐구멍에 머리만 내민 채 밖을 살피는 꿈.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사람이 생긴다. 천연나 총각이 머리를 길게 한 꿈. 모집이 세긴 하나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솔선수범하는 협조자를 만나게 된다. 야, 멋을 내기 위해 머리를 깎거나 손질하는 꿈은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예상해 못했던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큰 바위나 돌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는 꿈. 큰 재난이나 사고 및 불상사가 발생되어 말썽과 장애, 재물의 피해와 집안의 근심, 손실 등 굳은 일을 치르겠다. 게 폭포수물로 머리를 깨끗이 씻는 꿈. 학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핑크색 의본을 머리에 달고 있는 꿈. 신변에 영예스러운 일이 있거나 입신 출세하게 된다. 상장, 훈장,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기론이 있다. 학생 모자를 머리에 쓰고 책을 들고 있는 꿈. 실제로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꿈에 그리던 명문학교에 들어간다. 학이 자신의 머리 위에서 울면서 나는 꿈. 계획했던 길잘 풀리고 지위가 높아짐. 타의 용머리 모양의 자물쇠가 또렷이 보이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합격, 승진, 당선 등의 기운이다 허공에서 한없이 떨어지다 머리를 다치는 꿈. 고비를 면치 못하던 일이 차차 풀리기 시작하며 새로운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한다. 헝클어진 머리를 빗는 꿈. 해결이 어려웠던 일이 남의 도움으로 해결되고 또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사람이 돌아올 꿈. 호랑이 사자 등의 머리를 얻는 꿈. 큰일의 중요한 부분이 성사되거나 권리와 명예를 얻으며 우두머리가 된다. 호수물에 머리를 감는 꿈. 학생은 머리가 총명해지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황금빛 하기 모를 머리에 쓰는 꿈. 부귀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실제로 허기를 받거나 상, 분장을 받아 승진하게 된다. 명예, 합격, 당선, 자격취득 등의 기론이다 흰머리 나는 꿈얼빛 보면 흉몽 같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하지만 흰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명예와 지위이다. 따라서 영화로움이 앞에 놓여있다고 해몽이 가능하다. 여러가지 우한이 사라지고 장애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어리 꿈 해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